이곳은 어, 화산194라는 지역이고요 무슨 공원같은데 사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아이고, 많다고 아이고, 하니 다같이 들어보기로 합시다 다왔어 여장 뭐야? <웃음> 그거 지금 이슬. 진고 싶었으면 말을 해. 우리들 아무도 안 웃어. 다 말해. 이백성. <웃음> <웃음> <입에서, 웃음> <웃음> 와. 엉 주춤. 키 잃어버려요. 가방에 넣어요. 누가한테 했어? 네. <웃음> 잃어버릴 잃어버리기 쉬우데요 잃어버린 거 잃어버리면 네. 안 되는 말고프인데. 여러분이 쉽게... 아응너 말이야 너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라고 너 <웃음> 어디로 가자? 아택시다한명탈수 있는 거타야지 화산 일골사를 뭐라 해? 몰라? 보엇이나 이거 야채차진 되게 큰 차네? 아! 한명 들어가면 들어갔어? 오! 오! 우리 가만히 안 낳는 기분? 양거 u 양 g e r young, young, 안 o u n g young, y o 다 n g young, 一个就好了謝謝一个就好了很多很多哦十五岁十五岁哎以我们都是二十二岁哦好年轻啊二十岁十八岁呢我们十八岁我们我们都是看起来像十六岁十七岁而已真的吗真的啊真的感真的我不是啊 10대부터 17곡 챙겼다는 1 4시도누지 우리는? 음에또 올지도 몰라 이민호나가래이민호 타시앙 주자이자이더 야, 주자이자이 완전 아? 안녕이세요네네네야네네네네네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아고래 아, 고라 자, 이거 타남편이자 남자친구 찾래 파이팅! 아, 마이크가 없는데 이곳은 화산구이사라는 지역이구요 무슨 공원 같은데 사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께 상점들이 많다고 하니 다 같이 들어보기로 합시다. 어? 왜요? 여기 원래. 빨리 해 줘. 여기가 원래, 여기가... <웃음> 원래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여기 카 어, <웃음> 아, 여기 좋아, 아 아, 아귀엽다 여기 잘 찾았다! 여기 잘 찾았다! 여기 명소다 명소 명소다 명소! 명소. <웃음> 나도 귀엽다. 안 찍어? 귀여워서. 귀여워서? 아 귀여워! 귀여워서 안 찍냐니? <웃음> 귀여워서 안 찍게. 힘들어 이거 엄마. 제나목걸하겠어야쟤 음 내가... 음 푸들이야 오늘. 야, 축요 지금. 어떻게? 드루나더어 나도 귀여우니까 기... 야, 왜나안 찍고 <웃음> 들어갈라 <들어가려고> 그래? <웃음> 안 좋아해. 쟤하고. 이렇게 잡고 쟤 이렇게. 쟁케하뇨 하나둘셋성일다나들어갑시다 <목소리> <같이> <목소리> <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기 뭔가 아조소 조소연, 조소연, 아소연조소요 이거 기 조소연, 조소연, 조소연, 조소연, 조소연, 조소연, 조소연, 조소연, 조소연, 조소연, 조소연, 조 거. 이거 소연 조소연, 조소연, 조소연, 조소연, 오, 잘났다. 예. 가자, 너 장수해, 너가가가 고. 가 아, 루루루루루루루루 <웃음>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세요 <웃음> <웃음> 얘네? 어, 이 사이에 있을거야 얘 이름 뭐야? 시나모로? 시나모로? 아, 시나모로는? 시나버로? 아, 시나로요담배예요그래요 <웃음> 아, 세상 행복해 보이네 <웃음> 행복해 보이네 진짜 <웃음> <웃음> 웃으세요 우르르가즈 <웃음> 난 이거 이곳은 헬로키티와 시나보를, 뭐, 저 새끼 이름 뭐죠? 마이멜로디 뭐그시씹로 어떤거? 그 걔네 하는댑니다. 시나브로팝업샵 아, 같은거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걸 보면 그렇게 딱, 어. 우디가 귀엽지 않아? 귀엽긴 한데. 야, 콜라! 가자! 콜라 해야 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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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찌지우기해 같이 나와. 보어 보세요. 우르르르꿍우르르가 안돼.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인가? 페이셜 블루페이퍼 뭐야? 아그 기름 종이? 아, 아. 너무 날씨, 좋아요. 날씨가 덥지도 않고. 고기. 아 돼지. 돼지 요 백타이밍 아아 5시 1 5 분에 연단데. 고마워. 배고파. 한점씩. 시바랑 우리가 났으니까 먹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르게 점심을 저녁을 먹고 카페 에 있다가 저기 구경하고 이러울래? 서연이 향수도 보고 뭐? 기차 문을 기차. 찮은데 너무 기차. <웃음> 예 간다. 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아, 아 뭐해? 그치? 아 저희는 지금 키키 레스토랑에서 원래 점심을 먹으려고 하다가 어뭐 때문에 안 됐죠?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에 걸려서 못 먹었어요. 이제 이른 저녁으로 먹으러 갑니다. 저녁에는 야식 뭐 먹어요? 그만 좀 먹어요! 저녁에 <웃음> 배고픈다 떡볶이 쓴데 있다 아, 그래서 네. 한끼용이에요 이거 네. 오늘 다 먹어버리면 뭘 알고 말해요! 한끼용이기에 너무 좋다 아니 할수 있어 우리 너뭐 위장이 이만하냐? 너한떡 다섯 개 먹고 아 배불러 이렇게 러 나와 아까 못먹은 키키 레스토랑을 먹으러 갈건데 음, 배고파 우리 저번에 왔을때도 못먹어가지고 친구들이 굉장히 기대가 큰것 같은데 어, 그렇게 엄청나게 기대할 맛은 사실 아니거든요